이거 음, 뭐야? 이거 뭐야? 할매씨 이상하게 생겼는데? 희한하게 생겼네 그거 <웃음> 어, 군뱅이 같이 생겼네? 어? 내 머리도 이상하게 생겼네? <웃음> <웃음> 아 이제 보니까 내가 한국군이 아니라 미군이었구나. <웃음> 그렇죠. 그렇게 지금 입혀 나오는데 지금 BMC 타는 많이 안 보이네. 음, 내 구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총을 하나 여분으로 챙겨놔야겠다. 아 근데 내구도가 쓰레기네 이게 그러면은 요 콜트로 챙겨 이쪽좀 담아봅시다. 이제. 차에. 전 이미 싣고 뭐야? 있는데. 뭐 오, 오는데? 오오. 볼텍션 아니야. 너무 행복해. 어? 아, 볼텍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던가. 차를 앞으로 땡겨올게요. 전 이미 다 뺐어요. 저기 아, 그래요? 다 털었어요. 에 별로 안잡고만음전 5탄이랑 옆은 총 하나랑 무슨 소리해아 따발총 어오 깜짝이야 이 새끼 뭐야 전세한 박스 다까셨구나 음? 어떤거야? 한 박스를 다 들고 가셨었네요 어? 음. 다 부서지는 소리 나는데? 여기도 또 탄약고가 있나? 찾아봐야죠. 이게 뭐야? 이 우무실? 잡아도 용량이 그렇지가 많지는 않네요. 트렁크요? 네. 아니, 많이 안 찬다고요, 생각보다는. 네. 어. 어? 2층에 있네? 대총 담긴 거 같고. 식당이구나. 통길 1번. 기름통. 어이, 지금 뭐거랑이네 m g 이제 조금 타는 여유가 생겼네요? 예. 네. 갑시다 이여는 뭐든가요? 이건 다 막상가요? 식당! 거 어, 앞에 건 조그만 건 식당이고 여기.. 이쪽은.. 막사 같고 안에도 아 네, 좀 있고 아막사가 어, 있는... 보네 이제? 뒤에 있는 건 뭐지? 이머전시, 저번에는 그거고 예 네. 그... 병원이고예그무대 네. 음, 네. 뒤에 하나 또 있는데, 구석에? 음, 뭐지? 여기가 타냐고 같은데? 저기 구석에 아, 끌고 갈게요 네 대형망치를 들고 있네 아 총알이 왜 자꾸 밀려 사냥고가 아니라 소상같은데 탄약코 아닙니까? 저 위에 탄약코 또 있네요 요 앞에 거 먼저 일단 털어보고 그 다음에 위에 탄약코 똑같이 생긴 거를또 있거든요? 응 그것까지 갑시다 저리가 좀볼텍션이 아니라 너무 좋습니다 살만나는것 같습니다 연발로 살? 예? 네? 반자동 음 부셔져요? 네. 근데 총알 낭비하지 마시고. 저는 총알이 남아돌아서 그런 거고. 망치로 뚫쳐 응. 뭐 두... 뭐야, 뭐야, 뒤 하나. 뭐야, 나 <웃음> 네. 뭐야, 뭐야, 야야야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야 뭐야, 뭐 뚫어도... 아, 나무, 나무 <웃음> 책상에 막고 있노 하필 뚫어도 거길 뚫어요 아... 뚫어도 하필... 안에 뭐 없는데? 선반 몇 개밖에 없는데? 선반 몇 개밖에 없어요? 그래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... 예. 네. 어? 여기 양손 도끼 있네요 도끼 안 쓴다, 인간요? 아, 그렇군 아, 이제 도끼 그러면 다 너님 밖에서 해놨나요? 아, 도끼 안 쓴다, 이거. 이 석탄 같은 거못 뭐 떨어져 있는데? 한번 어, 먹, 먹어봐요, 한번. 에이, 뭘? 응? 먹어봐요, 아, 똥이지. 먹어봐요, 똥이지, 된장인지 알지? 오호... 위에 갑시다, 타냐 고정. 여기 중간에 이게 하나 있는데 이게 행정반 뭐 그런 거겠죠? 응 음, 그런 거 같아 어 맞네 주인 먼 사실 있는 거 보니까. 저긴 필요 없고. 다 아, 끌고 굴러갑니다. 그냥 응? 아니 창문 열면 되는 것을 아! 뭐야? 문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? 응? 아니죠? 음, 그 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 야이 새끼 방안. 안에 이거 방탄율이야 오 어, 그거 밀지 마시고 아 이거 어떡합니 어 들어가라 어 몸을 대라 어. 군용 전투배낭 38 80아이 용량이 저게 더 크긴 한데 이걸 매볼까? 간지는 이게 더 나는데. 그래, 이걸로 하자. 그냥 간지 그냥 응? 응? 허리를 팔았구만. <웃음> 응? 그러다가 아유. 이제 골절 한번 나야 정신 차리지. 아유, 어 멋있는 걸 매야죠. 어허 아퀴 뭐 이렇다 할만 좋은 총은 안 보이네 아까 그거보다 못하네 군용 엑스밴드 미치겠다 진짜 엑스반도잖아요 그니까 혐무스럽다 이건 뭐야? 음. 아 무대가 영 만족스럽지 못하네. 왜요? 타는 많구만. 대형망치 하나 더 있네요. 아, 만족스럽네. 소리 들린다? 가갑시다 어, 아까 그.. 그쪽 털러 어. 갑시다 어디였는지 기억해요? 핑 찍어놨나요? 걷다보면 이렇게 저거굴로 가다보면 <웃음> 기억 안납니다 오늘도 여전히 빠꾸군요이 정도면 많이 해줬지 아.. 그런건가요? 그죠 아, 어, 군용차량 하나 정도는 건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잠깐 한 대도 없네 진짜 그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좀더 밑에 내려가야 있나? 있죠 없는데? 한 대도 없네 야 땅깨부대네 탱크 이런건 없나 탱크 탱크는 없고 땅크. 지금 요렇게 생긴 장갑차나 아니면은 지프같은건 있어요 아, 땅, 땅크 미만잡이지 땅크도 모드가 있긴 한데 뭐포쏴지고 이러는건 아니고 응. 그냥 오대 <웃음> 공고서 다시 뚫으러 갑시다 여기가 학교였나? 뭐지? 아파트? 흰짜탄 열심히 넣으시네 그렇죠 탄 열심히 넣어야지 아, 그 집이 어디였지? 위에서 본것 같은데, 어, 여기다, 여기입니다. 여기 딱 정리하고. 오이씨! 깜짝이야 오이씨... 공수로 놀라워 띠! 띠! 띠! 띠! 띠! 와나있스요 음. 방전 좀요. 오! 자꾸 차에 쏘지 마시고! 응? 차뒤공문에 잠깐 총알 박지 마시고! 오 뛰는 놈이다. 아, 모른다. 뭐 가서 박킹게 바퀴, 박혀야지. 어차피 수리해서 쓸거 아닙니까? 아, 뭐 그건 그런데. 계속 와씨 시인해줄게. 오, 시. 몰라, sir? 아, 물렸어. 오, 나 심장 진짜, 요개라도 부족하다, 심장이. 심장이, 요게, 요게, 요게, 요게, 요게, 다게 요게, 디디디디 디디디 뛴다 디다디디 씨, 깜짝이야. 디디디아니요 물리진 않았는데 또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아뭐끝 다운도 없어 또 뭔가를 겁나 두둘기네 집안에 막 두드리는 것 같은데요? 응. 2층에 있는 것같아 공간 하나 태우고 어! 어! 왜? 뭐야 저 핑크 가방은 뭐야? 뭐야? 어? 왜? 가! 저리 가! 오! 뭐야 핑크패벳 와! 무게 감소 90% 저 가져가요 이거 어? 좋네. 어? 핑크 가방 <웃음> 아, 엮기네 어딱 들어가는데 핑크 가방이야 씨. 뭐 딱히 뭐 대단한 건 없네요 여기는 이 보고 창문으로 들어온 새끼 있었는데? 핑크가... <웃음> 갑자기 게이가 됐구만 <웃음> 아내 무게 감소율이... 달달하긴 해요잉? 없어졌는데 갑자기 뭐가 어, 없어져요? 봐봐, 없어져. 이거 찾으시나요? 등에 맺는데 왜 등에서 없어지지? 버그인가? 아, 어, 근데 이거 날린데. 오, 이거 피크 가방을 저거네. 군형 가방이랑 같이 맬 수가 있네 어 그래요? 사기네. 지금 <웃음> 등에 가방이 세개 있어요. 어 좋네. 악용이에요. 어그 악용. 이템 증발하는 거 아니야 이래서? 그러니까 증발할 수 있으니까 없어져도 되는 애들 무거운 애들 거기다 넣어야죠. 그냥 안 멸려요. 이거 언제 없어질 것 같아. 아닌가? 아, 닌가아 등에 매는 게 아니었구나. 이게 인벤토리에 있는 거였구나. 어, 예. 뒤에서도 어. 그거 할수 있으니까요. 30, 80, 30, 80, 30, 80, 30, 80, 30, 8 되겠다. 뭔가 느낌이 안 살아요? 네 <웃음> 그리고 약간 용량이 저기 은근 네. 차이가 큰네 팔차... 팔 차이인데도 음. 감소율이 좋긴 한데 여기 2층에 한번 털어볼래요? 아 맞네 2층 한것 같네요 아 지금 2층은 또안 쏴지네 아, 2층은 안 되죠 아까 2층에서 1층은 싸졌는데 이게 2.5D 게임의 한계입니다 이거요안 맞잖아요 아까 그, 그, 그 총, 따발 총을 쏠때 맞았었는데 이 아래에 있던 를어 맞잖아요. 저 아래에 있는 거 소총만 되나 보네요. 음... 안에 있어요. 어떤 치우기가 안 돼요. 아, 열론 들어와도 돼요. 여기 있긴 있는데 애매하죠? 음. 응. 어 역시 뭔가 엄청 많진 않아 응 이런 집이 원래 잭팟이면 진짜 그냥 막 여는 것마다 다 무기인데 토끼 이런 건 잭팟이 아니에요 근접무기 빼고는 아. 뭐 없네 네. 응. 깨졌는데 조심해요 창문 깨지는 소리 들렸어요? 에. 딱 갑시다 다음 재홀 네. 아그 어, 다음에 가볼 만한 데가 군부대 다 털었고 음. 여기가 위에 가봤죠? 저희 위에 안 가봤나요? 음. 위에를 왔구나, 위에를 왔고, 노란색도 그 무대가 있네. 내려가면 되네. 아이고. 경찰서 보이면 말씀 좀 뭐해봐간노 투명벽 이건 또 뭐야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예 네.